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드디어 남은 배터리의 양을 볼수 있는 전량계를 설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D홍입니다 저희는 지난 2년간 파워뱅크를 취급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꾸준히 제품을 개선했습니다 올가을에도 기존에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그 인산철 파워뱅크라고 하죠.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생산된 각형 120A 배터리 셀 4개로 만든 12V 120A 파워뱅크입니다. 이 제품은 캠핑카 보조 배터리로 개발이 되었고요. 집으로 뚫고 가서도 충전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무게는 16kg 정도 돼요. 뭐 크기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 올립시다. 자로 재고 그러지 말고. <웃음> 인산철 배터리로 만든 파워뱅크는 그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안정적인 전압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100%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는 충방전이 대략 2000회 2000회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 충방전 2000회 하고도 80% 정도의 용량을 유지합니다 리팀 배터리 중에서는 수명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래서 1층 인산철 그러면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가성비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른 배터리보다 저렴한 배터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실제로 120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용량은 125 정도 나옵니다. 이 제품에 달려있는 단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번째 위에 검정색, 빨간색 단자가 보이시죠? 손으로 돌려가지고 뚜껑을 열수 있고요. 이 단자는 대전류 단자라고 하고요. 뭐 접지 터미널, 대전류 단자고요. 최대 150A 한1 7 0 0 와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출력을 뺏어 쓸수 있는 단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버터를 사용할 때는 꼭이 단자를 써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나? 이쪽에 노란색 보이시죠? 이거는 저희가 충전기와 맞게 딱 맞도록 만든 단자예요. 충전기 여기 있네요. 충전기 단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XT90이라고 하고요. 충전용 단자입니다. 그런데 이 단자로 전기를 뺏으셔도 돼요. 충전 방전 다 돼요. 전기를 뺏으실 땐 여러분들이 이런 XT90 요 순놈이거든요. 이 전, 이 단자의 전선을 납땜해가지고 DIY를 하면 쉽게 뺐다, 꼽았다 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끝은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기 제품에 맞는 모양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볼까요? 여기 부인나 맞나? 찍어보자. 이거, 이거, 이거. 자, 요거는 시거잭 단자라고 하고요. 자동차에 있는, 자동차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수 있는 전기를 쓰는 단자예요. 시거잭, 처음에는 담배불 붙이려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름이 시거잭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거잭용 아니에요. 전기 사용용이에요. 전원용. 전원용이기 때문에 담배불 붙이려고 하다보면 여기 누가 하네 쓰실 수는 없고 요건 전원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캠핑용품들 보면 많은 제품들이 요, 요게 요 시거잭 순놈이죠. 요런 모양의 단자로 되어있습니다. 요걸 쉽게 뺐다 꼽았다면서 쓸수 있는 거예요. 시거잭 단자가 그 이전에는 저희께두 개였어요. 근데 너무 부족하다. 우리 제품을 쓰려면 파워탭을 또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간을 막 내가지고 하나 더 달았어요. 이제 세 개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거잭 같은 경우는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시거잭의 최대 출력은 100와트 정도입니다. 음, 100와트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이 쓰는 전기장판 한 개. 그 마트에 가보면 시거잭 한 개를 두 개로 분기하는 멀티시거 잭 소켓이 있잖아요 그거 쓰셔도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건 3구 짜리 3개를 꽂아서 쓴다 3개 의 총합이 100와트는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100와트 선풍기 3대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러나 전기장판 2개는 안됩니다 또 여기 보면 밖에 나가면 또그 핸드폰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 일부 제품은 요새 usb 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어요 캠핑용품 중에 쓸수 있는 usb 를쓸수 있는 단자 고요그 고속 충전 이라고 하죠 그 퀄컴의 qc 3.0 이라고 하나 고그 usb 단자 두개를 내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아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개선된 점에서 아 미리 말씀드려요 여기 전량기를 달았습니다. 사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아, 이 배터리는 뚜껑을 열기 전에 이 배터리는 1년 정도 1년간 무상 as가 되는 제품입니다. 물론 1년이 지난 후에도 배터리가 고장나면 저희는 부품값과 공임이라고 하죠. 여기 들어간 인건비 그 정도의 비용만 받고 AS를 진행합니다. 뭐 해봤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또 특징은 저희만의 특징이죠. 뚜껑을 열고 여러분들이 분해를 해도 AS는 해드립니다. 물론 심하게 훼손을 한 경우에는 AS비용이 무상 AS기간이라고 해도 AS비용은 발생합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뚜껑 뚜껑 어떻게 하면은 잘볼 수가 있을까 이번에는 이렇게 할까요 자, 뚜껑을 열고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정말 깔끔하죠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게 셀이고요 셀 4개가 들어있어요 완전 절연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BMS에요. 출력 150짜리 BMS고, 그 일제 에리노라는 회사의그 전용 칩을 사용했어요. 어, 한글화다. 한글화도 했어요. 요새 BMS 설계하는 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전량계 단자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쓸 일은 없을 건데,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런... 하얀색 단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건 만약에 나중에라도 밸런스 충전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단자 아니면 이런 작은 셀 밸런스 측정기를 이용해서 각 셀의 전압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볼까요? 꼽기만 하면 돼요. 꼽자 꼽았습니다. 자 전압이 이제 여기 보시면 3.30313130 나오네요 자 소수점 두 자릿수에서 하나 틀리는 건 전혀 문제가 안돼요 오히려 얘가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셀 전압이 같은데요 뭐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BMS 같은 경우는 계속 밸런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BMS는 충전을 할 때마다 특정 전압 이상 충전이 되면 그 패시브라고 해요. 셀 전압이 높은 배터리에 전기를 소모해요. 약 0.2A로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춥니다. 저희가 이거 많이 판매했거든요. 모니터링도 많이 해요. 한 2년 지난 게 사무실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요 단자가 망가져 가지고 수리해 달라고 그때 셀 전압을 측정해 보면 2년 정도 지난 제품들도 소수점 두 자리까지 거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제품에는 저희가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를 추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를 안 했고요. 웬만해서는 밸런스는 정확히 유지가 됩니다. 그럼 다시 뚜껑을 닫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새로 출시하는 제품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 봄부터 적용됐던 건데요. 전원 스위치가 있죠? 예전에는 전원 스위치가 USB 정도만, USB랑 계기판 정도만 꺼줬습니다. 올 봄부터는, 이미 적용된 기능이에요. 올 봄부터는 전원 스위치 하나로 모든 시거 소켓, 그리고 충전 XT90이라고 하죠 90 대전류 단자까지 전원을 모두 차단합니다 끄면 모든 전기가 꺼져요 BMS의 전자 스위치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간혹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배터리 끈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하더라고요 전압을 측정하는데. 어, 배터리가 꺼진 상태에서 전압이 측정이 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배터리가 꺼졌다면서. 이거는 BMS의 센싱 전압이에요. 전기가 꺼졌지만 BMS는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잡히지만 이거는 한번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전압이 잡히지만 스파크를 튀겨도 두 선을 스파크를 튀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안 씁니다. 어 불꽃 안 일어나죠. 분명히 전압 측정되는데 이렇게 예. 딱 합산이 되는 순간 BMS가 센싱 전압도 0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요. 두번째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드디어 남은 배터리의 양을 볼수 있는 전량계를 설치했습니다. 원형 전량계에요. TK15랑 같은 회사 제품이고요 전량계는 배터리의 용량을 측정 못합니다 측정 못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량계는 배터리의 용량을 측정해서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량계는 배터리의 용량을 측정 못합니다 그렇다면 전량계는 무엇이냐. 전량계로 배터리 용량을 알수 있다는데 그건 얘는 배터리 용량을 측정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기의 양을 측정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전할 때 충전되는 양을 측정해요. 만약에 전량계에 가상으로 이 배터리 용량이 120A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완충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100% 완충을 시키고, 100% 완충을 어떻게 시키냐면, 뭐, 충전기 종류에 따라 다, 다르지만, 가정용 충전기를 이용하면 완충을 시킬 수 있어요. 있어요. 그, 충전기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때가 완충이에요. 완충을 시켜놓고, 100%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음, 전원버튼부터 켜이죠. 보이시죠? 사용법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오른쪽에 퍼센트라고 나와 있네요. 화살표가 두개 있어요.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고. 어? 왼쪽 걸 누르니까 이 배터리의 전압이 출력이 됩니다. 13.25V라는 거고요. 오른쪽 버튼엔 퍼센트라고 적혀 있죠. 퍼센트. 5.1%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 퍼센트는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틀린 정보예요. 이 화살표를 제가 3초 눌러볼게요. 하나, 둘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100%라고 바뀌었습니다. 어? 충전도 안 했는데 100%가 됐어. 이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 100%는 얘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맞춰주는 거예요. 이 화살표 왼쪽 거 얘는 절전을 위해서 금방 전기가 꺼져요. 볼땐 다시 켜주시고, 잠깐씩 보는 거예요. 왼쪽 화살표를 3초 눌러 볼게요. 아, 0%가 됐어 또. 다시. 근데 지금 아까 0% 됐잖아요. 그건 뭐냐면 100%라고 세팅한 상태에서 전기를 쓰거나 아니면 충전을 하거나 해야지 저장이 돼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꺼지면 은 다시 0%로 가요. 자 그럼 이번엔 이쪽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자 이번엔 눌러볼까? 어 이번엔 또 100%로 유지가 됐네. 전기를 조금 써서 저장이 됐나봐요. 이게 이제 랜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이번엔 이쪽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0. 0% 다시. 화살표 오른쪽을 누르면 하나 100% 0%, 100%는 얘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량계를 정확히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받으신 다음에 배터리를 완충시켜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한다? 퍼센트로 맞추고 오른쪽 화살표를 3초. 하나, 둘, 3할 때딱 10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쓰시면 내 전기 사용량을 근거로 빼주는 거예요. 배터리를, 용량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대략, 내가 60A 정도를 썼어요. 그럼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대략. 아까 120에서 60을 뺐어요. 지금 60쯤 남아있을 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에 자꾸 꺼지는데 정상입니다. 전기를 안쓸 때는 꺼져요. 자동으로. 그러면 충전을 시켜보자. 그럼 안 꺼질까? 응. 이러면 안 꺼져요. 자, 충전이 되 있고 안 꺼지게 하기 위해서 충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이전량 양계 정확도는 무려 99%라고 합니다. 느낌이 어때요? 99%라고 하니까? 퍼펙트한데요. <목소리> 아니요? 요 99%는 정말 쓸수 없을 정도로 낮은 정확도예요. 무려 1%의 오차가 발생해요. 이런 측정기에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데이지 좋은거라고 하냐면 99.99%까지 맞으면 그래도 쓸만한거라고 해요. 얘는 99%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10번만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오차가 벌어질까요? 무려 20%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20%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은 필요 없어요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완충을 시켜주고 퍼센트 %로 세팅한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 하나 둘셋 100% 그런 식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이럴 때 맞춰주셔도 돼요 쓰다가 완전 방전됐다 청장기 잠깐 꼽으면 살아나거든요 그때 0%로 맞춰줘도 괜찮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퍼센트를 맞춰주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문의가 많아요. 왜 배터리 용량을 측정을 못하냐. 원래 측정 못합니다. 100% 세팅은 누가?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강조 10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100%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9 99 9 9 9 9 9가 음. 되는 잔량계는 그러면 가격이 그런 거 많이 높나요? 하나 주문한 게 있어요. 음, 플루크라는 거 미국 브랜드고 지금 주문을 해가지고 올 건데 그런 거 잔량이죠 배터리 용량 측정 아니에요? 네. 잔량 측정하는 거9 9 9 9몇 퍼센트까지 돼요. 네. 그게 이제 가격이 한 이거보다 아. 쓰기 불편한데 가격이 한 95만 원 정도 싼 거는 한 70만 원대도 있더라고요. 와, 배터리 네. 가격이 비싸군요. 예. <웃음> 네, 그런 거쓸 네. 필요 없잖아요. 네.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배터리 용량을 1%까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기를 네. 쓰다가 아, 이거 불안해. 오늘 밤에 새벽까지 전기 장판이 버틸지 안 버틸지 를알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대신 나가기 전에 어떻게? 만충을 시키고 100%를 한번 세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용상의 기타 주의사항. 아까 제가 첫 번째 개선사항 중에 뭐몇달 전에 이미 반영이 된 거지만 스위치로 모든 전원을 끄고 켤수 있다고 했죠. 자, 충전을 할 때는 스위치를 켜야지 충전이 됩니다. 주행 충전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시동만 딱 걸었다고 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배터리 전원을 같이 켜주세요. 끄면 은 충전이 안됩니다. 지금은 불 들어왔죠? 껐어. 껐는데 왜 불이 들어왔을까? 문제. 충전 중. 응? 충전 중이 아니라 충전기 전압이 측정되는 거예요. 응. 충전기 빼면 꺼져요. 음, 내부는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입력 출력이 같잖아 그런건 충전단자든 출력단자든 다 연결이 돼있다는거예요 스위치까지 충전기 꼽은 음, 들어오죠 정상입니다 충전을 시킬 땐 전원을 켜고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질문 카페같은데 보면 인산철 배터리의 완충이 14.6이라고 합디다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론상이에요 14.6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충전기를 꼽았을 때 근데 그건 실제로 배터리가 14.6V까지 충전된 것이 아니라 BMS가 충전을 차단한 후에 충전기 전압이 측정되는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때 14.6으로 완충된 상태에서 충전기 뽑으면 잠시 후에 배터리의 전압은 13.4까지 떨어집니다. 정상입니다. 아까 제가 bms 설명할 때 잠깐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bms에 밸런스 기능이 있다고 했죠? 어떻게 밸런스를 맞춘다? 전압이 높은 셀, 대략 3.45V에요. 전압이 높은 셀에 전기를 막 태워가지고 균형을 맞춰요. bms는 어떤 일을 한다? 배터리의 전압을, 전체 전압을 13.4V까지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b m s 는 그래서 충전기 뽑으면 13.4까지 떨어지고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갑자기 전압이 떨어졌다고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5핀선 보여드렸잖아요 충전하면서 그걸 꽂아놓고 충전해 배터리 셀 밸런스 잘 맞는지 보려고 근데 완충상태에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측정하시면 셀 전압 다 틀립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인산철 배터리는 3.33V 이상에서는 모든 셀의 전압이 다 틀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기를 쓰세요 전압이 낮아지면서 3 3 3에서다 맞춰집니다 반대로 3.2V 아래로 떨어져도 배터리의 밸런스가 다 흐트러져요 정상이에요 걱정 마세요 충전을 시켜서 배터리가 3.2V, 하나의 셀이 3.2V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 맞춰집니다. 인산철 배터리의 특성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납배터리를 쓰다가 한번 방전을 시켰어 그랬더니 다음에는 체감 용량이 반으로 줄어들어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방전되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돼요. 몇 볼트에서 충전을 다시 시켜야 돼요.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안에 방전보호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BMS라고 완전 방전되기 전에 전기를 못쓰게 차단을 해버려요. 즉, 배터리 꺼질 때까지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이 많이 왔죠? 네.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충전을 어떻게 시킵니까? 가장 쉬운 거는 한전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충전기 단자를 XT90으로 만들다면 좀더 편하게 충전 시킬 수 있죠. 물론 충전 시킬 때는 어떻게 전원 버튼을 켜고. 어, 뭐, 충전 시킨 모습 볼까요? 이거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기 직관적으로 봅시다. 여기 V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뭘까? 승리의 V일까? 빅토리 뭘까요 <웃음> 배터리에서 부인은 뭐야 전압입니다 네. 이거 누르면 현재 배터리 전압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깜빡깜빡거리죠 네. 충전되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불은 켜지지만 깜빡거리지는 않습니다 여기 가운데 눌러 볼까요 가운데 눌렀어요 12.28a라고 나와 있죠 네. 11.28a는 뭐냐면 현재 12암페어로 충전이 되고 있다. A는 현재 흐름이에요. 암페어, 커런트. 한번 더 눌러볼까요? AH라고 나왔어. 암페어와 요거는 현재 용량이에요. 지금 현재 0.109 어 점점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요 정도의 양이 누적돼서 충전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현전 충전하면서 같이 설명드리고 있어요. 다음에 퍼센트물 뭘까? 퍼센트는 바로 이배터리에 남아있는 용량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0.1% 밖에 안 됐어 왜? 아까 우리가 0으로 세팅을 했으니까 저 100으로 만들어 볼까요? 마술 배터리의 용량을 10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계속 강조해야 돼이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퍼센트 세팅은 누가 해 주는 거다? 여러분들이 해 주는 겁니다 또 0으로 만들어 볼까요? 0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해줬다? 제가 해줬어요. 지금은 충전 중에는 영어로 해주는 게 편해요. 그럼 충전을 하면서 얼마나 충전이 됐는지 적어도 양은 볼수 있으니까. 충전방법. 첫 번째 한전 충전기 소개를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두 번째 한전 충전기 말고 이거 배터리 집으로 들고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거워서. 그렇게 15kg?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긴, 카메라에 잡힙니까? 네. 예, 주행충전기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우리 거지만 디자인은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디자인 개선할 거예요. 회로는 만들 줄 아는데 제품 디자인 능력이 떨어져 네, 예, 이런 주행충전기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거는 출력이 약 20A예요. 배터리를 완충시키는데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주행 충전기 사용방법은 주행 충전기 동영상에 있어요. 그걸 보시고요. 간혹 가다가 이것도 저희가 취급하면 제품인데 아, 내릴까봐요. 이걸 가지고 120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5암페어예요. 120 나누기 5 완충하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4시간 운전을 하신다면 쓰세요 근데 일주일에 24시간 운전 안하고 놀러갈 때 한두 시간 운전하실 거면 이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네. 이거는 어떤 분들을 위한 거냐면 그 낚시당일 때 쓰는 조그만 파워뱅크나 아니면 그 중국산 파워뱅크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요청에서 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새 배터리 충전 방법으로 태양광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도 여러모로 삽질을 하면서 태양광 포터블 태양광 패널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도 테스트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는 아직 제품은 없고 샘플을 만들어 온 건데 이야 가방 형태로 되어 있어 이거 할지 안할지 몰라요. 성능 테스트 아직 못해가지고 오늘도 태평면도에서 못하고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만든 제품이냐면 보통 이런 제품을 만들 때는 그 플렉서블 패널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이용해서 패널을 만드는데 약간 다르게 유리창에 들어가는 셀들을 이용해서 그냥 플렉서블한 면에 붙이고 그 위에 비닐을 씌웠어요. 약간 효율을 높이려고 근데 테스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해가지고 잘되면 하고 안되면 그냥 누구 선물 줘야지 요걸로 하면은 대략 이1 0 0트짜리니까 저게 성공하면 한 최대 7A 정도는 충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방법 설명드렸고요 오늘 아예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 구입하신 다음에 전화오면 이 동영상 페이지 알려드리려고요 <웃음> 이거 보세요. 궁금하신 거 있죠? 동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려고 자세하게 가고 있습니다. 또 질문 많이 들어오는 거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몇 시간이나 쓸수 있나요? 라고 딱 물어봐요. 전화해서 어 그럼 벙 쪄요. 무엇을요? 뭐를 몇 시간 쓰고 싶으신데요? 그럼 또 그래요. 아 하룻밤 쓸수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고객님 무엇을 하룻밤 쓰고 싶으신가요? 예. 네. 무한 반복이에게 매일 이런 전화만 한 30통 와요. 자, 그럼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자, 이 배터리 용량은 아까 몇암라고했죠 120. 근데 1 2 0암페라고 하면 계산하기 힘들어요. 우리 이제 전 세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웃음> 여러분, 1 2 0암페는 배터리 용량이 아니에요. 편의상 사용할 뿐입니다. 정확한 배터리 용량은 와트시입니다. 와트시 어떻게 계산한다 배터리의 전압과 배터리의 여러분들이 말하는 양 있죠? 그걸 곱하면 와트시가 나와요. 저는 다 외워요. 하도 많이 해서. 12V 곱하기 120A? 메 와트시? 1 4 4 0 w 시 자, 외우시든가 잘안 외워지면 여러분들 캠핑카에 벽에 포스틱 붙여놓거나 아니면 그냥 매직으로 적어 놓으세요. 1 4 4 0 w 시 아니면 여기다가 빡! 붙여도 돼. 붙여 드릴까? <웃음> 아, 기다가그해 되겠다. 1442만 원 스티커로 붙이자. 좋은 생각이야. 1440시입니다 외우세요. 1440 1440 1440 1440 <웃음> 자, 1440 외웠죠? 왜 1440을 외우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에는 소비전력이 와트로 표현되어 있어요 전기장판 샀다? 80와트라고 적혀있어요 설명서에 그럼 전기장판 몇시간 쓰냐? 나누세요 이용량 몇? 1440 나누기 80 계산기 두드리면 몇시간 쓸수 있냐면요 1440 나누기 80은 18시간 쓸수 있고요 아까 그랬죠? 용량 100% 쓴다고요 18시간 쓰십니다 사실은 조금 더 써요 20시간 정도 두번째 냉장고 많이 쓰는거 냉장고 요 두가지 분류로 나눌게요 두가지로 먼저 싸구려 중국산 냉장고 비싼 독일 미제 이태리제 냉장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국산 냉장고는 요 얼음이 꽝꽝 어는데 소비전력이 40와트에요 중국산 냉장고는 1440 나누기 40을 하면 36시간을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 유럽이나 미제 냉장고를 쓰세요. 그 유럽이나 미제 냉장고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기는 100와트를 넘게 먹는데 얼음을 못올려 디자인은 이뻐요 그리고 브랜드 스티커가 이뻐요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제 유럽산 냉장고는 전기는 100와트를 먹는데 영화로 안 떨어져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브랜드는 공개 안 했어요. 미제 유럽제. 자, 그 냉장고들은 하나는 65와트를 먹어요. 하나 65와트 먹는 게 힌트를 줄게요. 그브랜드를 말하면 안 되니까 65리터에요. 하필이면 65리터인데 6 5와트 먹어. 걔는 대략 어, 24시간 정도 씁니다. 그리고 또 이제 D 그 냉장고는 그 냉장고 중에서요. 그것 60리터 정도 되는데 필티 방식 이쓴게 있어요. 가격은 더럽게 비싼데요. 소비전력 120와트고요. 영하 0도까지 안 떨어지고요. 근데 브랜드는 명품이에요. 그 냉장고 같은 경우는 아, 120와트 12시간 정도 120와트 12시간 정도 그 정도 씁니다. 12시간. 왜 12시간 밖에 못 쓰냐. 내 냉장고는 D브랜드인데 최고급인데 원래 그래요. 그 냉장고 후졌어요 <웃음> 이런 건뭐 브랜드 얘기 안 하면 되겠지? 네 그렇구요 이제 다음에 선풍기 선풍기로 넘어갈게요 선풍기는 여러분 보통 직류제품 쓰시죠 선풍기 소비전력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약한게 아무리 많이 나와도 30와트 제일 센거 우리거 30와트 나와 그리고 보통 20와트정도 나와요 제일 많이 쓰는걸 기준으로 하면 저희 30와트 선풍기 1440 나누기 30 적어놨어. 48시간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자 여러분들 전기 몰라도 돼요. 근데 나누기 못해도 돼요. 계산기 다 핸드폰에 보면 있어. 1440 나누기 여러분이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하세요. 그럼 사용시간이 나옵니다. 어렵나요? 1440만 외우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 이걸로 어떤 제품을 쓸수 있나요? 일단 12볼트 캠핑용품은 웬만한 건다쓸수 있어요. 그럼 또 물어봐요. 단도 제기적으로 물어봐. 전자레인지 쓸수 있나요? 네. 전자레인지 쓸수 있습니다. 커피포트쓸수 있나요?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나 커피포트는 220볼트 교류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쓰려면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인버터가 내장된 제품은 없나요?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안에 인버터를 넣으면 이게 3000W짜리 인버터인데요. 2000W짜리는 요 정도만 하고요. 이 안에 인버터를 넣으면 얼마나 좋은 걸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인버터는 빈틈뭐 어떻게 찾아도 한 400W가 최고예요. 400W짜리 인버터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전자레인지나 커피포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넣어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저건 쓸수 있겠다. 조그만 선풍기나 아니면 뭐 노트북 막 노트북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는 노트북을 쓰기 위해서 인버터가 내장된 걸 쓰고 싶대요. 아 노트북 쓰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해당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의 모델명을 딱적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LG그램 LG그램 자동차 전용 충전기라고 찾아보세요. 한 12,000원 되면 시골잭에 꼽는 어댑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기 소모가 더 적어요. 인버터 내장된 것보다. 그렇게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굳이 220볼트를 쓰고 싶으시다면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인버터에다가 연결하고 인버터에 보면 220볼트 콘센트가 있어요. 콘센트에다가 전자레인지를 닦고 보면쓸수 있습니다. 인버터가 필수다. 그럼 파워뱅크 하나 가지고 도참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많죠? 첫 번째, 집에서 충전하는 거 사이죠 두 번째, 차에서 충전하려면 주행 충전기 사이지 전자레인지 쓰려면 인버터 사이지 아이고, 끝이 없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세요 처음엔는 이런 거보다는 간단한 충전기와 파워뱅크 하나 가지고 웬만하면 12V 제품을 사 가지고 쓰세요 그러다가 안될 때는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게 진짜 내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인버터 같은 것을 추가로 사면 제 생각이 될것 같아요 이제 저희 제품 소개 거다가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로 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를 딱 쏴줄거야 이렇게 쓰시라고 추가로 Q&A 시간을 가져봅시다 추가로 Q&A 여기 Q&A 있어요 자 Q&A 충전 단자가 노란색입니다 다른 단자에 충전을 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이 단자에다가 충전기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아까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이런 단자 만들어가지고 물리면은 돼요. 이 단자로도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단, 충전할 땐 어떻게? 스위치를 켜주세요. 또 많은 질문. 저는 120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용량이 부족해요. 하나 더 사서 병렬 연결해서 써도 되나요? 네, 예, 써도 됩니다. 어떻게 연결한 다음에 이런 고리 전선으로 병렬 연결하시면 돼요. 번거롭죠? 근데 어쩌겠어 하나 있는데 또딴거더큰걸살 수는 없고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쓰실 때는 충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충전하지 마시고요 이쪽 단자에 충전기를 물리세요 물론 한쪽에다가 XT90 한쪽에다가 충전해도 됩니다 근데 그럼 얘한테 가깝고 저 뒤쪽은 멀잖아 조금이라도 균등하게 충전을 해주려면 이쪽에다가 충전기를 밀려주면 됩니다 또 다른 많은 질문 저는 다른 곳에서 산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MD용 제품과 병렬 연결해도 되나요 예, 됩니다. 연결해서 해서 쓰세요. 근데 크기는 비슷해지 덜 번거롭겠죠? 세번째, 저는 납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배터리 버리기가 아까워요. 새 거래서. 인산철 배터리와 병렬 연결해서 써도 되나요? 예, 됩니다. 그 납배터리랑 인산철 배터리를 연결하면 서로에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줘요. 신기하게. 신기하게 단점을 보완해줘요. 그런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지금 가정은 뭐냐면 산재 얼마 안된 납배터리에요. 둘이 연결했으면 좋아요. 근데 폐기 처분 직전에 납배터리와 연결하면 은 납배터리 용량 어차피 안 나오죠? 연결했을 때 계속 납배터리 쪽으로 전기가 흘러요. 그게 충전해준다고 그러면 둘을 붙여놨을때 효율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오래된 2년 이상 쓴 납배터리와는 연결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또어떤걸 연결해볼까 병렬 연결 납과 인산철을 연결했을때는 한전충전기는 네. 어떤걸 사용해야 되나요 납과 인산철을 연결했을때는요 일단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두가지 케이스로 나눠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충전기가 출력이 센 거다 그러면 낫배터리 충전기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산철 충전기가 그렇게 출력이 좋지 않고 10분의 1 수준 그리고 나는 24시간 충전기를 꼽아 놓는 게 아니라 아 완충이 되면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때제때 제때 충전기를 뺀다 내 성격상 그럼 인산철 충전기를 쓰셔도 됩니다 충전할 때 일단 인산철에서 한번 그 문방을 해주고 충전기 딱 뽑으면 은 정말 웃기는 게 전압이 뚝 떨어지면서 인산철 배터리가 납배터리를 플로팅 충전을 해줘. 성능이 좋아지게.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 24시간 내내 충전기를 뽑아놓는 상태다. 그럼 인산철 충전기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압이 0.2V 높은데 그것도 납배터리는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런 것도 있죠? 질문 나오는 거 계속 생각나는 거 말할게요. 충전을 하면서 사용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여러분 노트북 쓰시죠? 충전기 꼽아놓고 쓰시잖아요. 핸드폰? 충전기 를꼽아놓고 벽에 붙어가지고 쓰시잖아요. 벽타기 인간. <웃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충전기 꼽아놓은 상태에서 충전시키면서 써도 됩니다. 비 맞아도 됩니까? 비요 네, 생활방수 정도는 되게 만들었어요. 요, 요런 데 방수가 돼요. 근데 요, 방수가 안 되는데, 요런 데라든가, 스위치 방수 되고, 여기는 방수가 안될것 같아. 여기는 방수가 안될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되고요. 물에 빠, 또, 물에 빠뜨렸습니다. 수리 가능한가요? 해봤는데, 50% 확률이에요. 물에 빠뜨리는 순간, 여기서 확실하게 망가지는 거는, 얘 랑 USB는 확실하게 망가지 BMS까지 다 나가더라고 저희 제품을 소개하면서 장황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이거는 이거 광고 목적이 아니라 이 제품 판매하고 문의 가오면 이 동영상 가지고 퉁치려고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몇분 매출 몇 보세요 동영상에다 적어놔 몇분매출에 모모모모 있다고 알았죠? 예 그럼 이것으로 저희 파워뱅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엄청나게 긴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